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터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 애니멀빌이라는 동물 마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예 동물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마을이라 마을이 복잡하네요 예이 책은 저 가운데 있는 사자 Mayor, 시장님이 이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책을 가져왔냐고요? 바로 저 돌아다니면서 어, 소개시켜주는 동물들이 바로 직업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직업에 관한 책인데요 어, 동물들과 이름 그리고 직업이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 아이 영어 동화책 시작할 때이 책을 사면서 저도 많이 직업에 대해서 이름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어, 재밌는 표현들을 좀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책이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번 어떤 책인지 가보실까요? Welcome to Animalville Welcome to Animalville. I'm Mayor Linus King. Let me show you around our favorite town. This is the airport. Mayor Landon is our pilot. Whoever said pigs can fly has never met him. Roger Roger stays perched in the control tower where well, he has a bird's-eye view of the planes that come and go. We love visitors. Let's visit the schoolhouse. It looks as if a class has just started and it's a story time. Miss L. Afina is a wonderful teacher. and all the students love her because elephants never forget miss alafina remembers the name of every student she's ever had good morning class let's read a story wow Animalville is busy today. If a uh, haircut is what you need, look for m o s e o Moose. His giant cone-shaped antlers are hard to miss. Crossing guard Aline down is a giraffe with a long neck. She can see traffic coming a mile away. The letter, letter is always ready to help t o it. when it comes to delivering mail. Her pouch is perfect for carrying lots of letters. Matt, your grandma sent you a letter. It's dinner time and my stomach is growing. Good thing we are near the best restaurant in Animalville. Chef Penny Pasta's egg arms sure are handy in the kitchen. Eight b o w l s of spaghetti coming right off. Sounds yummy. Time for dessert. Holy hosting Always has something moveless to eat. Come meet Dr. d o c If you need a checkup or feel sick, he will make sure you feel just a ducky in no time. Open up and say oink! You can usually spot firefighter, d a r e k Martin, at the firehouse. If there's a fire that needs fighting, he's top dog! Dr. Smar is a crocodile with a toothy green. With all those teeth and no cavities, You can be sure, he's a great dentist! Captain, Garbage and Recycling Collector, We've met a lot of people today. Come and see us again soon! We are happy, you c a m e Thanks for visiting! 예, 이렇게, 투 h to see green 한 악어는 dentist. 그리고 농약을 가진 giraffe는 crossing guard. 그리고 collecting 어, garbage and recycling 하는 처, 청소부는 바로 skunky. 이렇게 동물과 사람의 직업과, 저, 어, 이름까지 잘 매칭시켜 놓은 이 책이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어 직업에 대해서도 어 garbage recycling collector, crossing guard 또뭐 있나요? 어, captain 이런 건다 알고 그리고 mechanic도 나왔었죠. 카카 미케닉이 바로 우리 차 정비소에 정비할 때그그차 정비소는 어디예요? 뭐라고 해요? mechanic shop 이 책에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어, 아까 아 Doctor, dentist, Doctor가 In no time, Ducky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Ducky라는 것이 음, 상쾌하고 유쾌한해서 이렇게 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치과에서 상쾌하게 유쾌하게 in no time 즉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과 특이한 직업들로서 어, 아이들 어, 재밌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이게 직업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오른, 왼쪽에, 딱 마이 닥터스 백 이미, 어, 소개해 드렸죠. 저 안에 무슨, 저,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병원 놀이 할때 필수품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저희 아들, 어릴 때 저거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 놀이 하던 건데요. 이게 바로 또 직업과 관련된 Welcome to Animal b 라고 연관이 있어서 한번 찍어 봤고요. 어, 이게 바로 또 직업 얘기니까 한번 직업, 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직업들은 이제 곧 없어질 직업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 있을 땐 벌써 이런 직업은 음, 거의 흔하지 않은 직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 흔한 게 뭐죠? 바로 유튜버. 아이들도 유튜브를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튜브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고요. 또 스포츠, 연예인, 뭐 이렇게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Vet, Veterinarian이라는 수의사의 약자죠. 그리고 Dentist 나왔고요. Artist, Mechanic, 아까 말씀드렸죠. Mechanic Shop, Mechanic. Car Mechanic이요. CEO, 어저 되면 좋죠. CEO, Chief Executive Officer. Scientist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Pharmacist 뭐예요? 약사. Astronaut, 우주비행사, Forecaster, 어, Weather Forecaster, 이런 거. Flight Attendant, 요즘 인기 있나요? <웃음> 이제 점점 사회는 Freelancer, 어, 우리의 직업이 정규직은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갔을 때, 컸을 때는 거의 다 개인 1인 직업이 Freelancer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얘기도 한 번에 아이들과 나누고 어 저기 저지 변호사나 프레지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애도 있겠네요. <웃음> 한번 여기 있는 직업들 체크하면서 아이들과 한번 되고 싶은 거 얘기도 해보고요. 응. What they do? How do you express? 여기 아 요즘은 부모님들이 첫째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공무원이라면서요. 아 슬픈 현실이죠. 모두가 공무원 될 필요는 없잖아요 될 수도 없고요 다양한 직업이 예, 사회에 존재할 때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는데 안타깝네요 생산 가게 상인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저도 인상 깊게 동화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바로 뒷장에 나오니까 한번 가보실게요 What they do 예, 1번은 예. Officer,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Government Officer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Officer만 해도 공무원입니다. Officer works for people in a community.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A grocer, 바로 식료품 가게 주인죠. Grocer sells fruit and vegetables. 예, 여기 나오네요. Fish m o n g r 예요 피시 e 거 저는 이, 이 동화책은 아닌데 다른 책에서 생선 가게 주인을 피시 e 거라고 하는 얘기를 그 동화책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Fishmonger sells fish and seafood. Florist 꽃집 가게 주인이죠 florist sells plants and flowers. a Mail carrier 나왔네요. They delivers mail to p e o p l e houses. 이렇게 집으로 직접 파는 이 mail carrier도 이제 없어진 직업이죠. 거의 예. 현재까지는 있지만 곧 없어질 직업이고요. A garbage collector gathers some trash in the street. A garbage collector도 없어질까요? 아, recycling collector. 아.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되고요. 파이어파이터 우리 나왔죠? 아, 이 표현. A firefighter squirt s water to put out the fire. put out. 불을 끌때 put out the fire 씁니다. 그리고 squirt, 물을 쫙뿜어내는거 squirt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동화책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a firefighter squirt s water to put out the fire. a cashier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캐셔가 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사람. a cashier works in a store putting the money in the cash register. 바로 현금 통장에 아니, 현금 통장이 아니라 그 계산대에 넣는 걸 말하는 거죠. a butcher cuts the meat that people buy for dinner. 부처도 흔하지는 않지만 동화책에 가끔 나와요. A baker sells bread and cake 그리고 마지막 a dentist 나왔네요 takes care of your teeth 나왔죠 toothy green 아주 그 그린 g r e e 애들 반짝반짝 빛나는 toothy green 하는거죠 예,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기는 어, 엄마랑 어, 딸내미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름도 바꾸고 좀 바꿔서 한번 귀엽게 귀여워서 직업에 관한 얘기니까 갖고 와봤습니다 I want to be Lucy told mom Someday I want to be as smart as a teacher Her mom smiled Then Lucy said Someday I want to be as great as a doctor. Her mom smiled. Then Lucy said, Someday I want to be as strong as a firefighter. Her mom smiled. Then Lucy said, Someday I want to be as beautiful as you. 얼마? 하기드헐 <웃음> 사랑스러웠겠네요. 엄마 같이 엄마 같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 금방 이거 되고 싶었다 저거 되고 싶었다 정해지지 않고 막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음, 그 얘기가 이 표현에 다 나와 있네요. 예, 아이들과 이렇게 What do you want to be 하고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 직업책 하면은, w i l l i the Dreamer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앤 n 니브라운이 쓰신 거. 이책뭐두말할 것도 없이 직업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요. 아, 제가 옛날에 배울 때, 이책 배울 때, Willie 어, 그, really the Dreamer를 책 표지, 그, 카피해가지고 구멍 뚫어갖고 아이 사진을 넣어서 윌리 대신 바꾸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는데 이게, 아, 저기 2013년이라고 아이 글씨로 써있네요. 아, 2013년이면 6년 전이네요. 딱. 오, 아, 6년 전이면 6, 7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또 7살이어도 아기 사진 넣어놨잖아요. <웃음> 못생긴 아기 사진 넣어놨는데 그때 사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 한번 이렇게 어, 미니북 만들어서 야네가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그랬더니 하기 싫다고 안 해놓은 거예요 아, 제가 이그잼플로 하나 그려서 슈퍼맨을 그려도 이렇게 되고 싶잖아 이렇게 만들어봐 했는데 싫대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한 장만 하고 내가 제가 한거 저기 책갈피에 껴있더라고요 참 새삼스럽게 봤는데요 아 윌리 더 드리머 보고 이렇게 어, 책을 만들 수 있, 미니북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한번 참고삼아 여기다 갖다 가져와 가 봤습니다 아우 긴 이야기 들어주셨는데요 데일리 플레이 잉글리쉬 한편 또 이렇게 영어 쉬,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한편씩 나가니까요 꼭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